라이라이는경상 원칙 차의지마고를 제대로 받아주시기 예 나경환 의가 28일, 조국 후보자에게 당당하게 수사 받으라!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위원들에게 그대로 돌려주고 싶습니다. 나경원, 원내대표님, 그리고 자유한국당 위원님들, 패스트 트랙 지정 당시 회의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발되고, 경찰의 소환장도 받으셨는데, 당당하게 수화 좀 받으십시오. 이렇게 대놓고 법을 무시하시면서 이으로만 그리고 남에게만 법을 지키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? 어느 법치주의 국가에서 정치인이 수사를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안 받는 것이 가능합니까? 이것은 국가적 망신입니다. 저 역시 어제 경찰에 수석해 수사를 받았고 저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26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3명의 정의당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인한 수사를 받았습니다. 나경원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이제는 좀 특권을 그만두시고 경찰에 출석해서 성실한 수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